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CNT라고 불리는 나노탄소 튜브 관련주, 그리고 대장주를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은 역시나 뭐 성장성을 어, 가장 높이 받고 있는 2차전지, 2차전지 관련된 충전소, 그리고 조선주, 건설, 건설 관련된 자재인 시멘트 관련주들이 대거 급등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중에 이제 오늘은 2차 전지와 관련이 있는 탄소 나노 튜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소 나노 튜브는 탄소 원자가 60개가 모여서 공처럼 어, 구의 형태를 띠고 있는 튜브를 말합니다. 그리고 어, 이 강철보다도 강도가 100배 이상 또 구리의 1000배 어, 이런 그 높은 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꿈의 소재로 반도체나 2차 전지 또뭐 가전 또 항공 분야 어, 이런, 키타 등등 여러 분야의 소재로 사용될 수 있는 이 탄소 나노 튜브입니다. 그리고 이 관련주의 오늘 특징을 보시면 대유가 이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죠. 가격은 이제 875원. 그래서 천 원이 안 되는 낮은 가격에 있고, 시총은 어, 천억 원대에 있는 수준에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JO 신규 상장주죠. 오늘 뭐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시총은 7천억, 어, 7천억대 수준. 그리고 나노가 요 놈이 이제 대장주죠. 거의 뭐 수직으로 이제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연일 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호석유는 이제 곧 신고가를 쓸수 있는 위치, 그리고 LG화학이 한 10% 정도 다 상승해주면 이제 신고가에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 튜브 관련주들 뭐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을 보, 보여주고 있고, 어, 이들 종목 중에 이제 JO가 PBR은 이제 가장 높죠. 가장 밸류를 높게 받고 있습니다. 나노 이두개 종목이. 그 외에는 이제 PBR이 1배가 안 되는 요세개 종목, 엑사이언스, 금호, 그 뭐이런 뭐 종목이 있습니다. 어, 그럼 이 탄소나노 관련주 어, 차트와 또 사업 내용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유플러스 예, 탄소나노 튜브 알비늄 관련돼서 움직이는 어, 대유 플러스 어, 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이제 바닥권에서 있습니다 천원선에 천원이 안 되는 가격대에 있는 대유 금호석유 얘는 5 0톤 규모의 생산 공장을 중공 준공을 어, 하고 이제 상업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어, 바로 이 전고점이죠 1 6만원 선을 이제 돌파하면 바로 이제 신고가를 쓰면서 갈수 있는. 지에 있습니다. 하지만 또 여기서 한 번씩 이렇게 밀렸기 때문에 여기 여기서 조정을 받고 갈지 아니면 여기를 강하게 이제 뚫고 올라간다면 이제 새로운 흐름을 쓸 수도 있는 금호석유, 제유, 얘는 신규 상장주죠. 어, 2차 전지용 튜브, 이 나노튜브를 개발할, 수이 제작할 수 있는 곳은 LG 화학과 제이두 곳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천톤 규모의 나노튜브 생산 시설 을 증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 탄소 나노투브 대량 생산에 성공한 기업이 JO입니다. 세계 최초 뭐 많이 들어가죠 여 양극재 뭐 음극재용 양극재용 대량 생산 JO 그리고 앞으로 연구 개발해서 갈 분야가 2 4년부터 이제 양산하겠다는 이 음극재용 도전체 관련된. 제입니다. 그리고 수소의 주요 사업 영역은 이제 이차전지 소재, 또 반도체, 수소, 이산화탄소 포집, 수소 생산 저장, 이차전지 수소 그래서 앞으로 성장성이 큰 분야의 주요 사업 영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노 신소재, 대장주조 응극재용 CNT 도전체를 세계 최초 상용화한 업체입니다. 전에 있던 9만 4천 원대의이 저항선 라인들을 대량 거래를 터트리면서 상승 시켰기 때문에 흐름을 연속해서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니다 그래서 뭐뭐 앞으로뭐 금호도 마찬가지지만 좀큰 거래량으로 뚫으면서 상승해줘야 좀 의미 있는 반등을 할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나무, LG화. 얘도 이제 전에 고점 라인이 70. 5만원 선에서 이제 76만원 선에서 무너졌었죠. 다시 도전하고 있는 LG 황입니다. 그리고 여주 CNT 이공장이 1200억, 200톤 규모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XINC, LG 그룹 관련주입니다. LG의 육남이죠회장육남이 차린 회사가 XINC입니다. 세계 최초 발열체를 상용화한 기업이 엑사이언스입니다. 나노튜브 발열체, 발열체 관련입니다. 오픈베이스 얘는 나노튜브 순도 측정기를 개발하면서 상보. 얘는 나노튜브가 가장 널리 상용화되고 있는 터치 스크린 분야 관련 종목이 상보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뭐 그닥 이렇게 반응은 좀 없는 상태입니다.